자 저희가 이렇게 포지션별로도 이렇게 순위표 짜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보면서 하면 될것 같고. 자 이제는 저희가 한번 포지션별로 지금 좀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지션별로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득점자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득점자 중에 최강은 일단 잉카 그 다음에 야마토 그리고 킹 그죠? 요정도 되겠죠? 자차 이게 득점자가 또있나 뭐 있긴 한데. 누구, 누구 점이냐 제, 제이 영레일리랑. 아, 영레일리. 영레일리랑, 오뎅 오뎅이대 오뎅. 오뎅. 오뎅, 오뎅. 기법 생각하면 사실은, 오뎅이긴 한데. 그지? 그리고, 공격수 쪽. 공격수 쪽은, 자, 무로. 무로 1번, 피니상 2번, 그리고 루피 3번. 그죠? 한 아, 요정도 될것 같지. 그쵸. 아, 3위까지하는가요 아니야, 아니, 쭉쭉 내려. 아, 그건 그러면 신상, 신상, 로저, 원카 응. 그리고 울티? 네뭐그 응, 정도. 어, 얘, 얘도 응, 근격수, 근격수. 울티? 나. 제가 봤을 때는 울티보다는 저영도피 응. 괜찮다고 보거든요. 응. 응. 자, 이제 여기서 수비 보겠습니다. 자, 수비는 오링이는 서포터 1번. 그렇죠. 그리고, 용가, 용가 2번, 페로리 3번. 페로리 공격수. 페로리 공격수인가요? 네. 어, 페로리가 공격수면, 울티보다 페로리 아닌가요? 그쵸. 유롭게 내렸네요. 네. 콩무리가 수비수인데, 랑키장 공토 수비수입니다. 요거 득점자잖아. 요 그쵸. 아, 네. 시키는? 득점자. 득점자. 득점자. 우타는 음. 공격쓰고 우타 공격쓰면 우타가 요정도.. 이게 안네네 키드 이거 자기장치면 은 한방만 내가 천씩 달거든요 그쵸 퍼센테이지라서 응. 재파가 나오고 요정도 아닐까요? 자! 저희가 이렇게 포지션 별로도 음. 이렇게 순위표 짜드렸고요 여러분들도 참고해가면서 하면 될것 같고 지